야, 안녕하세요, 밥술 한잔입니다. 요즘 너무. 합쳐. 더울수록 야외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간절해지는 요즘 야외 캠핑장에서 즐기는 기분을 내려고 밥과 술이 있는 돈까스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에 강남 논현동에 새로 오픈한 돈까스집이고요 낮에는 밥집, 밤에는 술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밥술 한 잔의 취향저격인 식당입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엄청 깨끗하고 혼밥 먹기에도 좋은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내부는 아담하고 평범한 식당 같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웃음> 대박. 독립된 공간에 야외 캠핑장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살짝 더울 순 있겠지만 야외 기분 내는데 그 정도는 포기해야겠죠? 예쁘게 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가 풀리면 지인들과 단체 모임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분위기만 맛집이면 욕먹습니다. 음식들도 눈치있게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역시 돈까스! 그리고 카레와 골뱅이가 이곳의 치트키라고 해서 함께 주문해봤습니다. 주류는 소주와 맥주, 하이볼도 있네요. 일단 식사가 나오기 전에 셀프바에서 반찬을 세팅해야 해요. 깍두기와 오이피클 그리고 후식용 요구르트가 보이네요. 뜨거운 우동국물 같은 국물도 있는데요 덥더라도 골뱅이 드실 분들은 이 국물 필수입니다! 반찬은 재사용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게 드시고 더 받아가시길 권장합니다 진짜, 더 주문하신 돈 밀냉면 드게요돈가스랑 네. 같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식사가 나왔습니다 눈치있게 시원한 돈 밀냉면부터 나왔네요 밀냉면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돈가스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뉴판엔 돈까스 그림이 없었는데 돈, 밀, 냉면 근데 메뉴판에는 얘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난 얘만 나온 줄 알았네 응. 메뉴판 고쳐야겠네 보통 세트 구성은 양이 어린이용 수준으로 나와서 선호하진 않는데 이건 꽤 푸짐합니다 왠지 서비스 받은 느낌이랄까? 더우니까 빨리 국물 드링크 먼저 해볼게요 마음이 급하다고 아, 시원해 시원해 국물도 일반적인 냉면 느낌보다는 식초가 들어있는 부산의 밀냉면 맛입니다. 나머지 양념 오이. 아주 심플해. 주문하신 카레돈가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기대했던 카레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카레를 맛있게 먹어본 돈가스집이 별로 없어서 큰 기대는 없지만 계란후라이가 얹어진 비주얼을 다시 한번 몹쓸 기대를 해봅니다. 노른자가 살아있는 예쁜 반숙 계란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카레맛이 눈치없게 맛없지만 않는다면 용서해줄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나온 냉면이랑 돈가스부터 맛볼게요. 아, 살것 탱글한 쫄면처럼 텐션이 강하게 업된 밀렛만의 새콤한 국물이 진짜 부산 생각나게 했습니다. 돈까스는 굉장히 두툼해 보이고 소스는 뭔가 특이하네요. 웬 겨자와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우스터 소스보다 상큼한 돈까스 소스와 한국적인 매운 소스로 구성됐습니다. 와 바삭바삭해. 고기만큼 두툼합니다. 고기 두께 적당하고 일단 돈까스를 겨자를 줬셨으니까 여기 하면 제가 먹어봐야지 이렇게 간다 간다 간다 아 매워 근데 그거는 냉면에 먹으라고 준것 같은데 냉면 아니고 돈까스 소스 맞습니다. 이상하겠지만 진짜 신기하게 잘 어울렸어요. 우스터 소스는 상큼하고 케첩이 들어간 경량식 돈까스 느낌입니다. 소스는 평범한 듯하면서 맛있와 음. 돈까스를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네. 빨간 소스는 정말 매워요. 온정 돈까스에서 통증맛이 빠진 매운맛인데 꽤 강합니다 소스를 푹푹 찍어 먹었더니 혓바닥에 살짝 불이 나는 것 같네요 냉면으로 진화 음. 면발이 살아있어 드디어 영접하는 카레돈가스 카레. 농도가... 어, 카레 되게 튀한것 같은데? 미야코지마 바닷가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먹는 카레맛이랄까 <웃음> 5년 전에 일본 체남단선인 미야코지마에 간 적이 있는데 저에겐 그야말로 인생 카레를 만났더랬죠 그 이후로 유명하다는 일본 카레집은 찾아다녔지만 그때 그 맛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픈한지 한달된 돈까스 집에서 그때 맛과 비슷한 맛을 만났어요. 미야코즈마 카레보다 맛이 진하긴 했지만 거의 흡사해서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계란이 아니라 크림을 줬는데 반숙 계란과 같이 먹으니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미야코지마가 제주도 정도만 돼도 가끔 찾아가서 먹을텐데 카 너무 맛있다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또 고기가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 타국인지라 그저 그리움만 있었는데 다시 추억을 소환한 기분입니다 한테 보랄까? 오늘 무슨 설뱅이도 오 왜? <웃음> 너 행복해지고 있어. 나맙습니다 가세요. 와. 이게 메인이네. 이게 메인이네. 이게 메인이냐. 기절부터 <웃음> 예술입니다. 다 필요 없다. 아, <웃음> 대박. 골뱅이 큰거 봐. 통골뱅이. 우와. 음. 와 골뱅이를 아끼지 않았네 아끼지 않았어 돈가스도 아끼지 않았고 통골뱅이 봐와 이건 뭐야? 부거채? 통부거채 <웃음> 골뱅이보다 부거가 <웃음> 더커 씹다만 부거채가 아니라 가위가 야, 필요한 부거채가 잔뜩 있습니다 부거채 와 아끼지 않았어 아끼지 않았어 어마어마하구만 골뱅이 안주로 나오는 메뉴인데 기대와는 달리 골뱅이가 통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골뱅이무침에 진심이 느껴졌다랄까요? 와... 돈가스 통이야 통! 그리고 솔직히 이거 가위 안 대도 돼! 엄청 부드러워! 함께 나오는 돈가스가 매우 두껍습니다! 그냥 돈가스 단품 메뉴가 얹어져 나오는데 돈밀냉면의 돈가스와 같은 퀄리티네요! 더이상 술이 빠질 순 없겠죠? 골뱅이에 적셔지지 않겠어 와 이거 적셔지는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골뱅이 양념이 많이 묽지 않아서인지 돈가스의 바삭한 튀김옷이 젖어 나오지 않았어요 골뱅이에 들어간 밀면은 거의 쫄면이에요 극강의 텐션을 유지합니다 남아서 집에 포장했는데도 거의 불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소면은 수다 좀 떨고 나면 금방 굴어버려서 먹기 싫어지는데 끝까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니 질리지도 않고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양념 맛은 무지하게 매운데 맛있게 맵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골뱅이 무침 중에 가장 매웠어요! 엄청 매워! 맥주를 부르는 매운맛인데 그렇다고 아프게 매운 건아니고요 단맛은 적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매워 와 이거 북어 먹으면 죽겠는데 북어 포에 골뱅이 지고 돈까스 올리고 면으로 마무리 지난 양념 맛과 매운 맛을 좋아한다면 을지로보다 이곳에 다시 오고 싶은 맛이었어요 푸짐한 구성과 아끼지 않은 재료의 양 쫄깃한 텐션까지 모두 만족! 돈까스와도 너무 잘 어울려서 사실 안주가 아니라 식사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이집 주방장님 손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의 총평은요! 돈까스는 부드럽지만 바삭하게 잘 튀겼고 고기향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밀냉면은 일반적인 밀냉면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평타! 카레나 골뱅이까지 먹어보면 확실히 진한 맛을 선호하고 재료를 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짠.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